어? 그럴까? 야, 야 우리 누구 한명 데리고 무서워. 가자 어떻게 생각해 같이 가자 야 김치찜이 어. 왜 무서워 맛있지 야너 김치찜이야? 자 반별로 두 명씩 안습니다니봐 니가 저기 앉아 아 김치찜 야 니가 맨 앞자리 앉을래? 어 아, 김치찜이구만 어 그래? 어 그래 야쟤 제 모자 쓰고 다니는 김치찜? 김치찜 김치, 김치. 어, 맛있겠다 자 조용히 합니다 어, 어, 김치찜이래? 다 앉았습니까? 에, 이제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에이. 규칙은 에이. 간단합니다 제가 가지를 붙인말에 맞춰서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에? 에이? 가지요? 자 시범 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교 앞으로 앞으로! 단식원 아, 뭐 아니냐? 여기 가지 수련원 아니요? 자 같은데? 가지 마주 봐 음. 가지 점프 가지랑 왜마주봐 가지 앉아 일어서 어? 이 틀린 거 아니에요? 방금 제가 가지라고 안 했는데 교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음. 일어나면 은 탈락인 겁니다 네. 가지를 안 붙였을 때 이해됐습니까? 네네 알코같아 자 주작반 한명 조약돌반 한 명씩 대표 정해서 나오겠습니다 헷냥이. 헷냥이. 와, 아니야, 해 냥이 네. 네. 해 y 이 우리 Hey, 옥그지아니 Hey, n y 있잖아 Hey, Nyang. Hey, Nyang. Hey, Nyang. 어린 해해 할수있빠는주 먼저 낙이 에반이 이십 점 주기로 하기로 하기 빨리 기로 하기로 빨리 로하 빨리 빨리 로 하기로 하기로 하기로 하기로 하기로 하기기로하기주작기에 하기로 하기로 하기로 하기로 하기로 기로하 가구 한 마디씩 하겠습니다. 적다 하나요? 듣기 싫어. 아, 치 옥수가 응. 1등이니까. 아, 뭐, 가를 것도 없죠. 어차피 우승은 주작반입니다. 어우, 주. 맞다! 구독. 구독, 구독, 학생. 저는 뭐야? <웃음> <구도우> <웃음> <몸상 쓰인>. <웃음> 뭐야 하는데요을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구독. 구독. 구독. 구독.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앉 가지 일어서 가지 뒤로 돌아 해우, 가장 힘들인데? 멋지다고 생각하는 교관 누굽니까 대답합니다. 허, <웃음> 해옥스 <웃음> 대답한 한거번 같은데? 한번 경고입니다, 해옥스. <웃음> 대답한 거 같은데? 아, 옥스, 옥스 아픔한 거예요. 가지 오른쪽으로 한발 가. <웃음> 또 왼쪽 가서? <갔어요. 웃음> 아니요, 아니 잔, 좌, 위어로 위어로 오른쪽으로 위어로 간, 간 거야 괜찮어. <웃음> <있잖아. 웃음> <웃음> 아, 옥수 바보. 어. 아, 그때 옥수 잘한다! 우수 옥수 언니 잘한다! 가지, 왼쪽으로 세 발가. 아, 옥수 세 박자씩 늦는디? 그러니까 어, 아, 박치여서 그래! 어, 박진 게 죄냐! 어, 잠시만, 조금만 더 옆으로 옵니다. 너무 간격이 넓습니다. 어, 제가 방금 가지라고 했습니까? 아유! 아유. 네!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 아, 음. 근데 선생님이 옆으로 갔는데, 저, 옆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 맞아요, 맞아요! 아, 옆으로 간거 아니고, 오른쪽으로 간 거다! 에옥수. 말도 안된다 움직이지 말라고는 안 했다! 에옥수. 에옥수. 움직이지 말라고는 안 했다! 해옥수해옥수 아, 저거 점수 내려달라는 표현 아니요 다들. 아니야! 다들 정리합니다. 해옥삭스 한번더 봐주겠습니다. 교과, 어? 교관과 딜하지 않습니다. 빈. 네, 이거. <웃음> 아, 옥수가 딜러 체질이라서 그래요! 가지, 앉아. 어, 도우 누리다! 가지 앉은 상태에서 한 바퀴 돌아. <웃음> 도우 <도구 도구 웃음> 누리다! 가지 서로 마주 봅니다. r o m 데 n t i c 고 o m a n t i 요 로맨틱해요? 어? <웃음> 너무 로맨틱한데? 로맨틱해졌어요 가지 털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교관님 앞에 섭니다 t 옥 c r o m 다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i c r o m a n t 가지 r o m 대답했어요? 해옥 m 교관이 가지 앞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 붙였는데? 네 붙였어요 n t i 안붙었이거는데 어, 이번엔, 이번엔 진짜 붙였는데요교관이 같이 붙였습니까? 네. 네. 네. 네. 안붙 붙였는데? 붙였요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교관이 같이 붙였습니까? 네. 안 붙었어요. 붙었어요. 이붙붙였어교관 같이 붙였습니다. 예? 네? 그럼 둘다 달라? 그. 음. 아니야 장학사님들한테 물어봐요 맞아요 어, 그래. 아니 진짜 붙였는데? 장학사님들이 이거 판결해줘야돼요 판 맞어 판결 맞 맞아. 수... 맞아. 판결 장학사 찬스 씁니다 이거. 아니 진짜 진짜 붙였는데? 아니요 어, 다들 붙였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슈 붙였습니다 아니요 진짜 가지 아니었어 이거 이거 비디오 판도 해야 죠는거 뭐, 아뇨 진짜 가지 네. 털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교관님 앞에 섭니다 그랬는데 슈아 주작관에 그 거짓부렁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아니 진짜, 진짜. 그렇게 들어는데 근데 부쳤어요. 돼요. 진짜 부쳤어요 조용히 합니다 조용히 합니다 방금 전에 교관이 생각났습니다 가지 붙였습니다 <웃음> 아아 학생 의심한다 아아 조약돌반 아아 조약돌반 아까부터 자꾸 비아하는 발언 안됩니다 맞아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 이름 부르는거에요 마슈 이거 조약돌반에서 계속 우 하고 비하했기 때문에 야유했기 때문에 주작반에게 승리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리 <목소리> <목소리> 아, 우리 이 도우 이름을 미워진다. 부르지도 못해구도 화이팅 우리가 원래 도우를 우 아, 하고 불러요 도우라고 해야지! 음. 구도우 화이팅 하지만, 오. 교관이 실수했기 때문에, 승리한 주작반에게는 200점 드리고, 조약돌반에는 오.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0점 줘야 되 아무튼, 100점이다. 오. 내려갑니다. 아무튼, 점수 땄으니까, 댕겨. 아, 이지, 이지. 두려워. 이지. 와. 잘한다. <웃음> 잘, 잘한다. 와. 자, 다음 게임 잘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이름은, 오르냥 내리냥 게임입니다. 규칙은 보여드리는 게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교관 앞으로 음, 앞으로 자, 주제를 먼저 한 가지 던집니다. 게임에서 내가 캐리했을 때 백교관님부터 시작합니다. 팥지 보고 가셈 내가 다 했어 딜러 차이 질렀나 이렇게 다음 사람은 한 글자씩 줄여가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네. 음. 네. 그러면 첫 사람이 여섯 글자 말하면 그 다음 사람 다섯 글자 말하고 이렇게 한 글자씩 줄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이고, 슈. 그럼 첫 글자 열 글자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열 글자, 네, 글자 말하면 팀킬하지 않습니다. 에... 자, 조약돌반 먼저 나오겠습니다. 어. 오 화이팅 오 화이팅 군이 개운해서 먼저인 것같 군이 개오 일어납니다 오 지금 옆반에서 저희를 비방한 것 같은 데아개도오 아, 구도 했는데요 구도우 도 이름 우리는 부르지도 못하고 구도라고 부르는 구도우 했거든요 슈오해 아, 오해 일, 오해하는 일 만들지 않습니다 왜 다들 음 일자로 앞으로 가지런하게 서십시오. 이거 나를, 끝에 말오. 끝에 나를 끝에 놓지 마로 누가 끝에 헤어야 헤 나를 끝에 놓지 마로 한 글자로 말해야 내, 내가 말해야 내가, 내가 시작. 시작 내가 시작이요. 누가한 글자. 마치 주스 내려 놓습니다. 마치 주스 내려 놓습니다. 배고픕니다. 한 마디만 되는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 노관님노관님딱 지금 전략 회의해요.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응원 고정하고 있었는데. 맞아, 맞아. 다섯 명이기 때문에. 다섯 글자. 다섯 글자부터 한 글자씩 줍니다. 아, 니까 아이고 씨끈이 리박이 이방이 화이팅 리박이부터 시작하는 겨? 자 아, 이... 그러면 구 도우 학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너가 맞춘 니죠? 아... 이저야 <웃음> 아니 왜 이래? 주제는 불량 학생이 <웃음> 본인의 삥을 뜯을 때입니다 네? 불량 학생이 본인 자신한테 삥을 뜯는다고요? <웃음> 그 본인의 삥을 뜯습니다 자기가 삥이 또 뚱바, 너가 빙뜯긴다오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우 학생부터. 내가 어, 제가 해볼까요? 마지막 한안 됩니까? 야 이놈아, 어, 그러면 그러면은 구도우 지금 학생. 학생 너무 지금 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나내 마지막은 알. 차차차차차. 야 홀랑 털려슈해, 홀랑 털려슈. <웃음> 빨리 해 <웃음> 에? 에? 라 <웃음> 나를 터슈왜터냐 털털. 헐. <웃음> 뭐예요? 털털이 뭐예요? 아, 어 털. 뭐해요! 아, 아 재미였다 아~~ 아~~ 지받겼도 써서 털털 아니 어~~~ 마이튼 채치 넘치는구먼 미쳤다 아 그럼 다른 주제 에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연습 게임이라고 치겠습니다 나 진짜 의치겠다 위치 어? 네. 세치? 선생님도 세치 있긴 하더라 아, 그러게. 컴퓨터로 아. 작업을 하던 중에 저장을 하지 않고 컴퓨터가 꺼졌을 때입니다 아유 벌써 빡치는디 미치아 빨리해라! 컴퓨터 버려. 아 뭐? 그건 좀이다! 아, 저 언니 부장가 봐. 미친놈. 오? 아니. <웃음> 헐. <웃음> <웃음> 아 헐만해요! 이거 지금 거 같아요! 아니, 아니 컴퓨터 멈추면 다헐 이러지 않아? 다들 의문점 생기더라도 박수 치면서 응원해 줍니다. 응원 점수도 있습니다. 화이팅! 조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점수 안 줘요? 우리, 우리 점수 컸어. 우리 너무 잘했다. 응원 점수 네, 바라고 하면 주지 않습니다. 어 게임 저희 수사. 바라지 않았습니다. 미쳤다 우리 개자리였다. 주작반 올라온 매매 어야 매매 아까 배 아프다고 달려가던데? 응. 아유. 우리 내일서 한번 힘내보자.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처음 있는 애가 나의야. 처음 있는 언니? 애가 그거 첫근서 마지막 순서 다 하는 거 어때? 어 그래. 어 그냥. 제... 아니야. 어 그래. 야오이 간대. 아니. 없애. 아니. 그래 뿅이가. 그래 그래. 짜기야 모자르면 다 그래 그래. 음, 못수수 아니 아니십니까? 아니, 아 용병 아니, 필요합니다. 없습니다. 용병 점수 준거야 야, 야, 내려가 내려가 맞아 내려가 내려가 으어. 내려가 왜, 내려가, 왜, 내려가 야, 너. 야, 너. 거바, 네, 내려가라고 내려가라고 <웃음> 너 우리 반에서 도와준 제자요. 아니 아니 됐다고 내려가라고 왜 두려워? 아 우리 반 아니면 나가. 우리 반이 원하지 않으니 내려갑니다. 눈박장 나네. 네. 네. 하지만 아, 하 지금 만지 인원 부족한 상태에서 곤란한 친구 도와주는 착한 마음씨 교감 감동했기 와. 때문에 10점 드리겠습니다 <웃음> 와 <웃음> 이거 아, 이용하려고 한 건데 와. 저희 이용해서 점수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더러 마음은 마이너스를 줘야 돼 맞아요 <웃음> 아닌데 저 더러운 마음 뚱빠가 마음이. 얘기했는데요 뚱빠가 입으로 말했어요 방방 이용당했네. 아름다운 털로 아, 아름다운 말만 합니다. 이거 지, 친구 욕하지 잘한다. 않습니다. 어마어마. 그래, 지치야. 응? <웃음> <웃음> 자 주작반 주제는 선생님이 숙제 검사 까먹었을 때입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어 지나갔어요. 뭐야, 뭐야. 말하지 마. 까먹음 아싸! 호! 와아! 천재다 다들! 완벽하다! 으흐, 뭔 소리야! 아니야! 호! 한사! 한글자였어! 네, 그래. 다시 기회 주면 더 재밌는 그니까. 답변 나올 수 있습니까? 네! 네? 아, 재밌었는데 나 배꼽 빠졌잖아 네, 어, 어, 맞어. 만족.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만족한다면 내려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에 저희 한 번밖에 응? 안 해요? 어, 충분히 만족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회 한번더안 드린 겁니다. 만족 못 하십니까? 응? 야한번더 할까? 저쪽 팀은 두 번, 우리 한번더 한, 하자. 한번더 한 할게요! 어, 에 네. 좀 떨리는데. 화이팅, 오, 화이팅! 아, 비용이 화이팅! 하이팅 화이팅! 생각나는 주제 있습니까? 어, 교관님, 문자 까먹었다. 데이블. 어, 교관님을 향한 어, 한... 기를할때 사랑의 메시지 아주 마음에 드는 답변입니다. 이어 바라겠습니다. 아, 습니다 질문을 니다 친구한테 딴지 걸어요. 아, 자리에 앉습니다. 홍보 학생 내려가고 <웃음> 나가라고 <나> 용병... <웃음> 우리 반 아니면 나가라고 홍보 학생 내려가서 자리에 앉습니다. 제가, 제가 제가 제가 문제드려도 됩니까? 아 너가 뭔데 아님 님이 뭔데요? 교관님이 이 주제 좋다고 하셨어 아 너무 아부성 발언입니다 반대입니다 야 아, 주약돌만 반대 빠져 주약돌만 자꾸 자리 이탈해요 본 맞아요 본교관은 아부성 발언 아주 좋아합니다 <웃음> 멋있다 멋있다 그것도 하겠습니다 시조 쓸수 있어 예 미룡 <웃음> 학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관님 멋져 사랑해요 천재들 사랑 짱짱 짱짱 땡짱 땡땡땡 짱.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 짱, <웃음웃음> <사랑해요, 웃음> 그런 저로희는할수 없어. 3 0년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아이 미쳐. 우리 반 아닙니다. 아 선생님. 설답 살... 얘네가 자꾸 방해해요. 다른 데부터 사랑해줄게. 아, 내려가겠습니다. 어, 다, 다 아, 내려가겠습니다. 친구를 사랑? 사랑해내. 아. 야 이겼다. 아, 어, 야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주자. 추작반! 추작반! 야 우리 아, 친구 아, 우리 복부해야아 너무 야. 빛나 조금 더 잘한 팀을 저희 교관들 이제는. 교관들이 뭐 말,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허! 즐기자 그치 그리오. 얘들아 왜 졌다고 사람이... 생각해 화이팅해 자, 주작반 220점 조약돌반 110점으로 주작반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와, 멋있다. 이긴 반은 축하하고 아쉽게 진 반도 장기자랑 시간에 큰 호응으로 많은 점수 얻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어! 자 이제 장기자랑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자랑을 진행해주실 특별교관님을 초청했습니다. 무대 위로 어, 누구야? 모시겠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어, 누구야? 오, 누구야. 누구야, 나나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아니 근데 박하구영이가 <웃음> 하구 하구영이 왜 앞으로 나가는 왜, 왜? 왜 올라와요? 뭐? 쟤 지금 뭐하는 거야? 뭐야 뭐야? 왜 저래? 야제가 30년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 갑자기 뭐하는 저기 아이고? 음, 음, 음? 아이아 근데 잘울린다 부탁 때 아이고 요 멋있다 <웃음> <야>? <웃음> <오>? 멋있다 멋있다 <웃음> 아 멋있다 <웃음> 냐멋있 <그러냐? 오>, <웃음> 말이 없어 아아 <웃음> <웃음> 아, 아. 음, 말이 없어 누굽니까 말이 없어 누굽니까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웃음> 와, <멋있다. 웃음> 반말하는 조약불반, 경호성으로 10점, 마이너스 1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파적이다. 야, 편파적인 것 같지만 너무 멋있다. 야? 멋있다. 야? 멋있다. 야? 멋있다. 아, 야는, 아, 나한테 야는, 야는, 그, 논리한테 한 겁니다. <웃음> 어, 교관에게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조약불반부터 장기자랑 준비한 학생들 앞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어. 어? 이, 이왜 손을 둡니까? 아, 이장면고 뚱바인데. 어, 야, 뚱바야, 힘나, 내가 힘내. 내가 먼저 했는데. 나옵니다. 야, 뚱바 멋있다. 뚱바 지금 충분히 아 부풀었어. <웃음> 나 충분히, <부끄러워>. <웃음> <웃음> 충분히 <웃음> 부풀어. 나옵니다. 자, 뚱바. 자기 나랑 뭐 준비했습니까? 아, 저는 노래 하나 기갈나게 뽑으려고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반주 준비했습니까? 그런거 뭐 없고요? 마이크 하나 주세요. 아, 아 오, 오, 마이크 오, 하나만 갖다주십시오. 부님들 마이크 오,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마이크 원합니다. 마이크 주세요. 야, 황당아 야, 이거 대신해. 어, 황당이 마이크 대신합니까? 가능합니까? 마이크 준비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아, 자, 정수리로 부르도록 합니다. 조상이다 와! Wow. 여러나에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넷. 아, 아. 안녕, 이라고, 어? 아, 이거 좀 마이크 잘안 맞는다. 리버브도 교관님? 이거 리버브 좀더 주시고요. 이거 하울링 어? 잘하는 것처럼 바이브레이션도 좀 만져주세요. 너무 어색해요. 지금 제 생목 소리 막 들리거든요? 그리고 오토튠 살짝 걸어주세요. 잘 못쳐. <웃음> 제 귀에 새안 들리게. 좋습니다. 와. 너무 아 진짜 아, 아, 리버브 제대로 안 걸렸어요. 제 목소리 막 완전 내려 꽂혀요. 너무 잘 들리거든요. 아안녕 내게 말하지 마.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멋있다. <웃음> 다시는들. 방탄이 나니까. 야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야 지원아. 난 충분히 지나니까.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내려오도록 갑니다. 황다이 한번 눌러줍니다. 황다이 한번 눌러줍니다. 꽉 좋습니다. 아, 멋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주작권 자, 찾았다. 그러면 자, 자 도약돌반 와, 도약돌반 또 있습니까? 도약돌반 또 있습니까? 아, 제가 먼저 해도 됩니까? 어, 주작반 좋습니다. 그럼 주작반 올라옵니다. 아, 그럼 같이 가겠습니다. 아, 어, 오, 주작반 오, 둘이 합니까? 둘이 아, 저는 성대모사를 준비했습니다. 아, 뭐야? 좋습니다. <웃음> <웃음> 네, 두가지 총 세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하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합니다.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의 반. 셋! 네. 도시 아파트에 사는 강주 먼저 하겠습니다. 야, 목이 응. 좀그 가려운가봐. 아냐, 아냐. 그 다음에 시골에 사는 강쥐하겠습니다. 응, 응, 응, 응. 야, 채했나봐채했나봐채했나봐 약간, 야, 이러요야 봐도 호흡 안 합니까? 멋있다. 친구 장기 사랑에 호흡 안 합니까? 이렇게 더 씁니다. 장기 사랑에 호흡 안 합니까? 저기요. 찍기 교관님도 반응 없었잖아요. <웃음> 한개더 있어. 한개더 아, 있어. 교관은 교관님이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교관은 웃겨도 꽉 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한 번만 더 해줘요. 교관 웃지 않습니다. 뭐를 한번 더. 기한 번만 더 주세요. 에? 뭔 소리입니다? 아 기회 네. 좋습니다. 마지막 기회 줍니다. 옥수 충분히 빛나. 옥수 멋있다. 자 옥수. 마지막 성대모사 기회 한번더 줍니다. 아, 아, 잘할수 있습니까? 아, 아, 아, 잘할수 있다면 전방을 향해, 개꼬리 같은 개성 발사! 어? 좋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마지막 성대모사 합니다. 아벤 e n to, w 난 또,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이 하이. 하이 하이. 하하 입니다. 아 이거 호응이 좋았음으로 네? 야옥사학생 내려가시고 어! 어, 호응이 좋았음으로 양쪽팀에 10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조약돌반 2장 반 각각 100점씩 올라갑니다 어! 조약돌반 혹시 또 장기자랑도 있습니까 도약야너 해. 약돌반 도약돌반 올지가 먼저 해도 될까 혹시? 올지가 먼저 하면 안 돼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 주작반이 조금 더 점수 높으니까 조약돌반에게더 점수 많이 받을 마지막 기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기서 아직 점수가 오이... 너무 적습니다 점수가 너무 적습니다 자 앉았다 일어났다 내가 제일 빠르게 할수 있다 동그룹 지금 맴매, 맴매, 앉았다 일어났다 지금 겁나 빠르게 앞에 단상에 나와서 겁나 빠르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팀에게 1점 아 이거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하고 있어요. 네? 야, 삑삑. 야, 들어가, 들어가세요. 자 삑삑. 자 들어가 들어가자. 자한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웃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들어가 들어가. 나 보자. 이게 이게 제일 멋있어. 교관, 교관, <잘못> <목소리> 본 교관이 하는 말 어기지 않습니다. 자 조약돌반. 세 명이나 나와서 난리부스졌기 때문에 난리부스 점수 50점 주겠습니다 조약 돌반 최강조약 조약 돌반 조약 돌반 약간 함속 소리 작습니다 잠깐 지금 못하는 반 어딥니까 야 묘생 너네 제대로 해 못하는 반 누굽니까 우린, 우린 주작반이니다주작반이유 그럼 우린 조약 떠다 되잖아 우리. 그그렇다면 그렇지. 그렇다면, 그렇다면 주작반 못하기 때문에 복싱에서 3 0 점. 명종표 삼0 점. 조작반갑니다떠러러러러러러러러주 못하는 사람 실제로 해보십시오. 롤롤롤롤롤롤 조약돌 롤롤롤롤롤롤아 좋습니다. 그러면 조약돌반도 동정표 동정표 30점 불러 들어갑니다. 음. 두번째 장기자랑 주자 나옵니다 네, 미롱이랑 매매도 춤춰줄거예요안장 위로 바로 나옵니다 시우씨 반장 위로 바로 나옵니다 우리도 이따 춤춰야되는거 야 얘들아 거 나와 화이팅! 어 주작반 준비한거 뭡니까? 와. 소개부터 합니다 아 저희는 넥스트 레을 부를겁니다 미쳤다 오! 오 최신, 반주 오, 준비했습니까? 아, 반주 멋있다? 준비했습니다 와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아, 반주 도준비했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준비가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한 박자 쉬고 오, 두 박자, 두, 박자, 박자 쉬고, 쉬고. 세, 세, 세 박자 박자 쉬고, 맞아, 쉬고. 하나 둘셋넷빰빰빰빰빰빰빰빰 미쳤다 빰빵, 우와, 미쳤다. 빰빵, 빰빵. 와, 미쳤다 I'm on the next l e v e 야수두같을 어. 나를 느껴내 까지 라 찢겨라 찢겨라 멋있다 신진다 와, 너무, 와 진짜 너무, 너무 잘한다. 진짜 야구, 그자체요끝났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목소리> 주작반 내려가도록 합니다. 자주작반 내려가도록 합니다. 오고 <목소리> 아이고 조약돌반 아주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약돌반 아주 호응 좋았기 때문에 <목소리> 20점 추가 어? 들어갑니다. 호응 점수 20점 들어갑니다. 조약돌로작반로로반작반도 <목소리> <자>, <목소리> 예, 노래 부르는 친구 한 명이었으나 뒤에 백댄서 점수 2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9당 10점씩 백댄서 점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약돌반 장기자랑 누구죠? 야, 도야, 도야, 도야, 도야, 도야. 도야. 혀, 도, 혀, 혀. 혀. 혀. 멋있다, 멋있다. 와, 그도 무슨 어, 소린가 해봐. 그도 무슨 소린가 해줘. 자. 우. 고양이관 고등학생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도우. 이 순간을 위해 목소리를 아끼고 있었습니다. 오주비합니다 아, 그니까 어, 진짜. 뭐 준비했습니까? 정우 어. 저는...